안녕하세요 기즈부입니다 오늘은 녹슨 가위 닦는 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사이사이가 이제 녹이 슬어가지고 좀 많이 보기 싫잖아요 이런 부분 닦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런 부분은 일단 케첩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먹고 남은 케찹이거든요. 패스트푸드점에서 받은 케찹인데요. 이 케찹을 이용해서 발라보도록 할게요. 네, 이렇게 다 발라봤거든요. 네, 이렇게 발라봤는데요. 이 정도로 듬뿍 안 하셔도 되고요. 조금 안 보일 정도만 포해주시면 되세요. 이렇게 발라주신 후한 30분 정도만 뒀다가 닦아내도록 할게요. 이제 30분이 지났는데요. 한번 닦아내 보도록 할게요. 닦을 때는 이렇게 철수세미를 이용해 주시면 훨씬 쉽고 간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. 없으신 분들은 그냥 다른 수세미 이용해서 닦아주셔도 괜찮아요. 자, 이제 닦아내 보도록 할게요. 한번 썰어도 철수세미 하니까 정말 쉽게 되니요 한번 보실까요? 지금 여기 사이에 있는 것도 많이 깨끗해졌고요 네 이쪽 부분에 있는 것도 정말 많이 깨끗해졌거든요 이쪽 사이 네 많이 깨끗해졌죠 생각보다 효과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혹시 가위나 이렇게 다른 부분에 녹이 슬었다면 케찹을 발라주고 한 30분 정도 있다가 철수세미로 닦아주시면 훨씬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. 이렇게 해서 케찹으로 녹제거 한번 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 기즈부였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